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어, 저희가 지난 주에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대한 전망을 함께 봤습니다. 어, 제 뒤에 있는 이 내용을 함께 같이 한번 보셨었는데요. 어, 우선은 이제 호재로 볼수 있는 것들이 뭐 금리 인상 완화 프리미엄 가치가 부각될 수 있고 뭐 생활 필수 플랫폼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좀더 확장될 수 있다는 라 부분, 뭐 무역수지와 직접적인 영향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안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라 내용도 함께 보셨습니다. 대신에 이제 악재로 좀볼수 있는 것들이 2022년도 대비해서 이벤트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광고비가 좀 적게 집행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있고 또 국내 경제지표 악재가 이루어지다 보니 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소비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자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 또 단기적으로 오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불안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어, 우선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주가 추이부터 한번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가 왜 빠졌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네이버 카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면에 나왔던 것이 지금 현재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고 어, 불꽃슈 패턴이 드러났죠 지금 현재 월봉상에서 바닥권역 11월 달에 대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강하게 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어,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사실 상승폭 자체는 꽤 되는 그런 상승폭이 좀 나타나는 과정들이었고 어, 지금 이제 파동적인 부분을 본다면 상반 상단에 있는 자리가. 어,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한번 구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던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그 자리가 지금 뭐 83,200원 밴드가 되고, 하방이 이제 46,500원인데, 자,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소리가 한번 구해보면, 자, 83,200원. 그 46,500원이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최소 반등치가 지금 현재 4, 6만 500원. 그리고 최대 반등치가 일단 6만 9,100원 정도 넣을 수 있어요. 이 구간이 하나에 대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방은 6만 500원. 그 상방은 6만 9,100원. 자, 6만 500원. 6만 500원. 그 상방은 6만 9,100원이니까. 자, 여기 아직까지 상방까지는 않았다 그죠? 대신에 이제 6만 500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보면, 지지 형태를 지금 밟고 난 다음에, 지지 형태를 밟고, 거기서 한번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내는 움직임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하락이 나타났는데, 어, 2%, 뭐 적은 하락 폭은 사실 아니에요. 뭐 하루에 지금 2, 3% 정도 움직이면 우리 또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어떡하지 한번더 빠지면 5% 6% 되는데 아나 금요일에 샀는데 아 이렇게 빠지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어 계실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 그런 네이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보시면 똑같이 우리가 지금 11월 1일날 어, 바닥 권력에 대한 트렌드를 잡고 불꽃슛에 대한 패턴이 드러나면서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렸어요. 일단은 바닥이 드러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앞서서도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강한 슈팅이 한번 이어졌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바닥이 드러나고 강하게 또 46만원 대까지 올라가는 랠리가 펼쳐졌기 때문에 자 이런 바닥에 대한 신호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일봉을 보더라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 네이버도 상승부터 이제 하락까지에 대한 하락 파동을 한번 잡아본다면 자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26만 9천원 밴드 그리고 하방이 15만 5천원 자 26만 9천원 15만 5천원 아이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등 파도 19만 8천원 22만 5천원 22만 5천원 아딱 고기가 어, 금요일 날 자리가 22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리 19만 8천원이겠죠 그 19만 8천원도 표시를 해볼게요 19만 8천원 자 그러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제 1 9 8 0 0 0원 자리에 대한 구간에서 저항 구간을 꾸준하게 펼쳐 오다가 그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더상단의 최대 반등 포인트까지 한번 올라왔습니다 자이2 2 5 0 0 0원 중요하죠 이 자리를 뚫고 넘어가면 그때는 또다시 한번더 상승 추세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분명히 어, 상단을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뚫어낼 수 있다. 뚫어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더긴 흐름으로 긴 호흡을 보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반등파동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모멘텀 자체를 붙여내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봤던 어, 이런 호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낙폭에 대한 부분, 최근에 하락을 했던 낙폭에 대해서 반등을 붙인 거지 이 반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들이 붙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온 추세 반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하락은 왜 일어났느냐 라는 건데 자, 오늘의 하락 자체가 이루어났던 것은 일단 미국 증시가 빠졌잖아 그죠? 그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나스닥 기술주들이 차익 매물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금리 인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호재로 봤었는데 미국이 하락했던 이유가 금리 인하를 올해는 안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 응? 우리 지금 장사 망해야 되는데 근데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 장사가 너무 잘 돼. 망해야 되는데, 극한직업에서 넣었죠. 어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이말 똑같은 거예요. 어, 고용지표가 안 좋아야지 금리 인하를 할 건데,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리를 계속 그럼 인상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자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하락했던 이유들을 종합해서 한번 같이 본다면 자 미국의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나타났다 그래서 금리인하를 좀더 딜레이하지 않을까 연기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이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으로 나타났던 거지 네이버와 카카오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스닥 기술주들이 단기적인 상승에 따라서 그에 따른 따라 부분에서 차인 매물이 나타나면서 하락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하락했다. 앞서 봤다시피 주가받는 계산기 안에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반등파동이 최대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한 번만 돌파한다? 그건 좀 어려워요. 그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그럼 카카오는 카카오도 최소 파동에 대한 구간 자체를 지지를 밟고 반등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었잖아 응? 그러면 이 반등에 대한 구간 자체가 하방에 지지를 밟고 반등을 올려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상승추세를 부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음. 자, 그리고 오늘 또 악재, 일부 악재가 나왔던 것이 2023년도에는 실적 부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자, 왜? 광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이 어, 악재로 드러날 것이라고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세요? 자, 지금 현재는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떻다고요? 낙폭가대에 대해서 반등을 붙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주가에 반영이 된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오히려 낙폭가대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시장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낙폭가대가 아니었다면 다른 걸로 올랐다면 그때는 우리가 아, 어떡하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은 현재는 낙폭가대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적인 힘으로 올라왔던 거지 얘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평가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더 기억하고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업이 바로 이 카카오와 네이버인데 이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주력 매출을 봐야 되는데 네이버에 대한 주력 매출은 어, 우리가 검색 기반입니다. 자, 검색 기반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포털 사이트라든지 또는 어, 모바일로 통해가지고 뭔가를 검색하거나 뭔가에 대한 뉴스를 보거나 할때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럼 그 검색 기반에 들어와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 라든지 또는 검색을 통해서 뭔가에 대한 물건을 살때 그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네이버가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던 가장 큰 것은 바로 커머스 광고 광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데 꾸준하게 꾸준하게 올라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중개 및 판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경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현재는 불황형이에요. 자, 불황형 시장이지만 소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2019년도에 큰일, 역사적인 큰일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2019년도에 여의도에 그 땅값 비싸다는 여의도에 다이소가 생깁니다. 자, 다이소가 천 원짜리 팔아가지고 여의도에 그 임대료를 낼수 있을까? 자, 아직까지도 잘 팔리고 있어요. 어. 왜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불량용 소비 패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가격 비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가격 비교를 기반으로 과거에 크게 상승했던 것이 모든 물건 다나와 바로 다나와였습니다 자 여전히 다나와도 잘 되죠 하지만 그렇게 다나와 사이트에 접속을 해 가지고 물건을 검색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 대부분이라는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네이버 사이트에서 쓰거나 아니면 쿠팡 같은 사이트에서 써요 그게 바로 통계체로 잡힌다는 거죠 자, 어 지금 현재 네이버와 쿠팡에 대한 커머스 합산 거래액을 보세요 그리고 거래 점유율을 보세요 네이버와 쿠팡이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마켓에서에 대한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불안형 소비 패턴으로 넘어가더라도 네이버와 쿠팡이 살아남는 어, 그런 과점체제가 현재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어, 국내에서 경제지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하락할 수 있는 소비주가 바로 네이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네이버가 보이고 있는 어, 앞서서에 대한 어, 지금 현재 검색 기반에 대한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높았다면 지금은 이 검색 기반의 광고 비중 플러스 알파로 바로 이 어, 판매에 대한 매출 가격 비교를 함으로써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적인 내로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많이 씁니까 네이버페이를 많이 씁니까? 자, 요즘 네이버 페이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가 최근에 적립액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요. 자, 결국 네이버가 이 네이버 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쇼핑에 대한 것들을 잡아내겠다는 거죠. 본인들의 고객으로 끌어 당기, 끌어 당기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마트에 대한 어플을 접속을 해서 우리가 장보는 온라인 주문을 했다면 요즘은 네이버에서도 이마트 거를 주문해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까지 그 네이버 페이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고 그것이 현재는 매출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오늘같이 시장에서에 대한 기술주들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빠져서 내려왔을 때 주가가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새로운 또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카카오는 어떨까? 카카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반이 다릅니다 앞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이라고 봤다면 카카오는 이제 플랫폼 카카오톡이라는 기반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카카오의 전신이 다음이었는데 다음이 검색 기반 자체가 좀 취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는 플랫폼 기반으로 현재까지 성장을 해오고 우리가 알듯 모를 듯 광고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때립니다 보기 싫은 광고들 자 그게 다 돈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는 보세요 하는 일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제대로 뭔가에 대한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톡비즈 톡비즈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 선물하기 선물 받기 그런 것들이고 포털 비즈는 검색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제 포털 비즈라고요 해 근데 여기서 카카오도 눈에 띄는 것이 한 군데가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미디어나 뮤직도 아직까지 큰 기반이 없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걸뭘 봐야 되느냐? 바로 이 플랫폼 기타를 봐야 됩니다. 자, 어, 지금까지 카카오가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 우리의 톡비즈, 뭐 선물하기라든지 뭔가에 대한 그 카카오로 물건 사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막 와닿지는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 뭔가에 대한 가격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약하다는 거죠. 하지만 네이버는 가격 비교를 할수 있다는 거. 그 쿠팡은 저렴하다고 보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플랫폼 기바 기타는 기뭘 뜻하는 것이냐 이 플랫폼 기타라는 것이 바로 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모빌리티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카카오 모빌리티 뭐였어요 택시 대리운전 자 지하철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모빌리티 안에서의 택시, 최근에 택시 요금이 또 올랐습니다. 그럼 카카오에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악재가 되겠죠. 대신에 상대적으로 대리운전에 대한 부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이 그래, 모빌리티로 인해서 카카오가 엄청난 매출을 다시 한번더 늘릴 수 있다? 그것은 좀 제한된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률도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카카오가 여기에서 반드시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어떤 분야를 공략해야 될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에게 플랫폼에 대한 기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전략적으로 밀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페이 분야입니다. 자, 어, 우리가 네이버 같은 네이버 페이에 빨리 진출을 해서 지금 많은 사이트에서 네이버 페이로도 결제가 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네이버 아이디로도 접속이 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죠. 편하게 근데 카카오는 그만큼 더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카카오페이로 인해서 적립금 받아 보셨습니까? 알까 잖아요 알까 면 얼마 줍니까? 어, 네이버 페이는 그래도 하면 100원 뭐 500원 600원 그런 적립금 받는 맛이 나죠 그런데 페이 카카오페이 얼마 줘요? 5원 10원 20원 에라이씨 내가 그 5원 10원 20원 받으려고 그 까고 있어야 돼 맞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좀더 카카오도 이 페이 분야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어. 결국엔 지금 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것은 어, 우리가 택시라는 건 일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들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 부분 자체 모빌리티에 대한 시장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 말고 국내 시장에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론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카오가 새롭게 뭔가에 대한 변화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톡비즈 앞서 얘기했던 그 선물하기에 대한 물품 구입이라든 이런 분야를 좀더 확장시키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필요하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대중화가 무엇보다 상당히 필요하다 그럴 거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어, 이런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야 된다 <웃음> 자 그런 부분도 뭐 농담사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매출처에 대한 부분이 좀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좀 이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이두개다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낙폭 가드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일부적인 하락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고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다시 우리에게 또 다시 우리에게 또큰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부분으로 어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음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또 앞으로에 대한 또 호재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요 그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음 실제로 2020년도 3월달에 이렇게 카카오로 한번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기업이다 체크를 해 드리고 실제 해온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5,600만 원을 사서 평가 차익이 손익만 1억 8천 0백만원자 우리가 상당히 저렴할 때 샀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월 17일이 언제인지 2020년도 그때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 그때입니다 이렇게 가능한 거니까요 어, 네이버 카카오 본질을 우리가 좀더 집중하는 그런 투자를 해보자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현재 한국경제TV 화요일 밤 9시에 또 출연하고 있고 또 조만간 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또 어,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항상 어디 가나 수익률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드렸는데 어, 또 영상도 좋은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어,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